열심히 필러 공부를 하고 있는 뷰티성형학회장 고익성형외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노스사의 문화리저 필러에 대해서 임상했던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 이쪽 시술 전후를 보시고 시술하는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마 필러를 얘기 드리려고 해요. 이마 필러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곳에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고 그것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어,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넓은 부분의 1번은 필러의 선택입니다 만일 되게 부드러운 필러와 딱딱한 필러 중간 필러가 있다면 중간급에서 약간 정도 딱딱한 정도를 택하면 되는데 이 모나리자는 어, 중간에 그 딱딱한 정도의 필러가 적합한 필러가 있어서 그것을 선택해서 시술했습니다 또 하나는 페인 곳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다는 거죠 눈썹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 두 개가 볼록볼록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맨 위쪽하고 눈썹뼈 사이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라운드하게 딱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쪽으로도 라운드 이쪽으로도 라운드하게 그런 것들을 어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어 시술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 전후 그리고 시술 영상입니다